삶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금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동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널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 저 높이 소순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